Thank <laughs> you. 야 이게 얼마 만이야? <웃음> 도왜 이렇게 잘 타? <웃음> 생각 됐어. 어 나무 기다 했는데. 이거 다 나중에 유튜브 다 올라가는걸? 아니, 쓸만한 아, 것만. 오, 오, 오, 오. 오, 그 형, 여기 앞에 건물이잖아. 어. 여기, 앞에 건물이잖아. 어. 여기 앞에 그 옛날. 슬슬 갈라고. 응. 음, 가자. 뭐, 11시까지 타서 무슨 구경화를 누리겠다고. 전화, 전화 오기 전에 출발을 해. 야돼 <웃음> 오. 아, 여기서 아니 기오면 여기서 이제 푸시업 이 이런 것도 있구나. 아, 다 모든 걸다 세팅해 놨어요. 이게. 자, 이렇게 폭우 피해가 계속되면서 고양시 덕양구 창릉천에 있는 다리인데요. 이 다리 가운데가 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? 예.